오늘 저희 그 이외 더번컵의 슈팅 매치를 시작을 할 거고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 소개 인사 말씀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안전 규칙만 설명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맞습니다. <웃음> 야, 코로나로... <웃음> 네, 맞습니다. 코로나로 예? 자신도가 얼마? 아 정말입니까? <웃음> 야, 코로나로 뭐 바빠서. 대회를 추진을 못할 뻔했는데 이렇게 아재 형님께서 잘 추진을 해 주신 덕분에 상품들도 지금 협찬이 많이 들어왔고 개인적으로 팀원들한테도 협찬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참석한 인원들이 어 상품을 골고루 다 수령을 잘해 가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다들 기록, 기록에 조금 욕심을 내주셔가지고 <웃음> 예. 좀 타이트하게 그 아재님의 기록을 좀 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전에 유의해서 어 이제 대회를 설명 잘 들어보시고 어 이제 머릿속으로 예 시뮬레이션 잘 하셔가지고 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안전 규정을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안전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될게 여기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저희 요번 대회를 위해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품이 전수 후레시하고 요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협찬을 해주셔서 오라이트 코리아에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하비 팩토리에서 어 핸드건 한 4점을 거의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서 협찬을 또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번 소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스테이지별로 페널티 부과 점수는 시작할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규정 안전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이 실내에서 핸드건을 뽑아서 격발을 하시면 안 돼요. 격발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격발하는 경우에 그 해당 당사자는 5초씩 벌초가 부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토탈 합산 점수에 5초가 추가가 되는 거라서 꼭그점 주의하시고. 얘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영점 맞추기 위해서는 바깥쪽에 영점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나가서 영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 이런 그 규정들은 스테이지 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스테이지 별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지금 저희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무쪼록 조금만 노력하시면 아마 상품을 다들 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안전한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지 1번에 대해서 네, 네, 설명을 드릴게요. 스테이지 1번은 여기 줄이 꺼져 있어요. 줄이. 줄이 꺼져 있고 여기 줄이 꺼져 있고 보십시오. 두번 설명 안 드립니다. 네. 뒤꿈치를 여기 양쪽에 붙이시면 돼요. 네. 뒤꿈치를 붙이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 은 시작 소리가 나요. 여기서 이 소리가 나면 은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 소리 나면 무조건 오른,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서 두 개를 각각 두 번씩 맞추시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종이 타켓 두 개를 맞추시는데, 유정이를 맞추면은 벌초가 5초가 부과가돼 같아요. 아아아 유정이를 맞추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네. 절대 맞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저기 보이는 빨간 타켓. 이 빨간 타켓이 뭐냐면은, 시간이 계속 가요. 그때 빨간 타켓을 맞추면. 시간가더 아, 추게 됩니다. 그럼 자기 손은 여기 바로 기록이 되고요. 야, 그리고 올림픽 기록 말씀드렸다시피 알파존, 찰리존, 델타존이 있는데 알파존은 벌점이 없어요. 찰리존은 0.5초, 델타존은 1초씩 9초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타켓에 비비탄이안 맞으면 2초가 부과가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삐삐삐 소리가 왔잖아요 맞춰서 맞추면 한창 뽑고 싶죠? 한창을 뽑고 적발, 공탄 적발을 하고 홀스터 넣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끝났다고 그냥 이래 걸어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은 3초 추가돼요 걸초가 그리고 또 3초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총을 쪼고 이렇게 돌아서 오시면 되요 총구를 보고 계신 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이것도 한번내 걸초가 3초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만 주의를 하셔가지고 스테이지 1번 진행하시면 돼요 보통 한한 한 10초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기가 순위권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현재 1등 점수가 6초대입니다 <웃음> 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1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i s 두번째 스테이지는 지금 보이시는 요 판과 옆에 서서 요렇게 총을 장전을 한 상태로 홀스터 또는 홀스터가 없으시면 은 그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셔도 되니까 주머니에 넣고 대기를 하세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삑 소리가 나면은 바로 총을 뽑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첫번째 타겟 따당 따당 따당 스마이팅 타켓까지 두발 따당 그리고 총구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앞쪽으로 향하면 안 된다는 거 총구를 뒤로 한채 이동을 하는데 탄창을 한번 교환을 하셔야 돼요 탄창을 교환을 하고 스틸타켓 세개땅땅땅 스틸타켓은 한 발씩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 타켓 따당 따당 두발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나면은 탄창은 뽑아 주시고요 격발은 딱 하시고 볼스터로 잡아 넣으시면 두 번째 스테이지가 마무리 되겠죠 匣这很多 심장애 혹은 식사에 불만이 되시거나 저처럼 외다친 분는 헤어짐을 통고받았는데 다행히 잘 수습되었습니다. 이번 달시는 그런 만행을 드이지 않고 슈팅위치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는 마지막 세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여기서 실격이나 페널티가 많이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주의깊게 한번 봐주시고요. 나이가 가진 라이프를 탄창과 그 라이프를 안전 상태로 두신 상태에서 등을 돌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시작을 하시면은 삐 소리와 동시에 돌아서면서 한창을 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발 놓고 스틸 타켓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땅땅땅땅땅 다섯 발을 맞추시면 돼요 타켓을 다섯 발 안에 맞추면 은페러디 점수가 없어요 없는데 여섯 발에 맞추게 되면은 여섯 발, 다섯 발 이후에 되는 한 발당 1초씩 늘어납니다 시간이 그래서 열발 만에 맞추게 되면은 플러스 5초가 되겠죠 그리고 다 쏘시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탄창을 뽑으십시오 뽑고 안전에 두신 상태에서 라이프를 놓고 핸드건을 뽑습니다 핸드건을 뽑아서 여기 있는 두 종이 타켓을 따당 따당 내말 네 맞추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을 할 때도 제가 예를 들자면 따당 따당 이렇게 돌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구 조심하시고요. 맞추셨으면 은 종이 타켓 세개 따당 따당 따당.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저 종이 타켓 중에 빨간색 종이 타켓이 있어요. 절대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이 종이 타켓에 맞추게 될 경우에 벌초가 미초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종이 타켓이 빨간색이면 절대 맞추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쏘고 나서 들어가고 저기 있는 종이 타켓 따당.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서서 있으면 안 보이는데 아래쪽으로 요 구멍으로 보면은 종이 타켓이 두 개가 보여요. 이쪽으로 따당 따당 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렇게 쏘셔도 돼요 따당 따당 또는 요렇게 쏘셔도 됩니다 그거는 쏘시는 분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보시면은 스틸타켓이 3개가 있습니다 땅땅땅 땅땅 맞추되 간혹 이게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안 넘어가면 다시 맞추십시오 무조건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어, 종이 타켓이 두 개가 있어요 빨간색은 맞추면 안됩니다 따당 따당 그리고 마지막 스틸타켓 땅 맞추면은 3라운드가 끝이 나겠죠 끝이 나면은 한참 뽑고 격발한 후에 홀스트 넣고 자, 끝을 내시면 됩니다 했어. 해라, 해라, 그냥 해라. 덜 쳐주고 좀 해라. 아니, 그거 안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니까 놓고 그냥 다음 그진행하면되지 아니, 이거 이거 패스. 그냥 이거 패스 아웃 저쪽 저쪽. 오점 오점 오점 오점. 그 정도면 안 된다 다가 정도면 안다도면다요 이렇게 이제 슈팅 매치를 진행을 하고 이제 수상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 수상 진행하기 앞서 가지고 이제 저희 안전사고 없이 잘 돼가지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같고요 이제 다음 기회도 에 이제 상품들 여러개 해가지고 2차 3차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게스트 분들도 초대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상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총 참가자 23명 중에서 3등 저희, <웃음> 저희 브론즈 3등 되시겠습니다. 3등 상품으로는 저희가 요 아, 저거 내가 협찬한 건데 예, 오라이트사에서 협찬이 유시했던 <웃음> 고가의 전술 라이트 지급되시겠습니다. 그러면 3등 점수 발표하겠습니다. 총점 5 4 9 1점에 김세형형 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받으면서 자촬영합니다 하나 둘네 예, 맞습니다 오메달박도 있어 오우 오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협찬한게 제가 2위상 <웃음> 시상하겠습니다 2위상은 2위상입니다 실버메달과 저희 콜투사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음. 금정이 네올 은장 메탈 모델의 콜트 무청을 획득겠습니다 그럼 2등 시상자 발표하겠습니다. 총점 52.41점의 김준태 선이 앞으로 나십시오. 받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건너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많이 받으시고요. 사랑합니다. 본 대회 제2회 더번컵의 슈팅대회 2회 우승자 부상으로는 이하비 팩트로에서 고가의 이 권총을 아주 싼 저렴한 가격에 내주셨습니다. 이하비 배터리 사용이 지창사용이 사랑합니다. <웃음> 자, 그러면 축하! 4 5 1 9초에전상민회원님위축하드겠습니다 전상민회원님 어제 참가하셔서 오늘 전상위못님 오셔서 대리수상하시는 이동수회원님이대신 받고 상품은 전상민회원님 마음 묻지 않고 행운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으로다감사다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상민이 동의하게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감니다감 이 대회를 제치하다던 우리 아재 TV님 공정하게 추천해 주십시오. 아, 네. <웃음> <웃음> <웃음> 더 수, 그 행운상 순서는 자기가 원하는 거올라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오, 와, 아, 그어 제가 협찬한 거라서 저는 부상은 받나 을 하겠습니다. <웃음> 그래도 갖고 싶으니까 가져가는거죠.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 그리고 수상자는 중복 수상이 없어요. 만약에 행운권에 우리 팀장님이 되면은 팀장님 행운권상을 받아가려면 받아가는 대신에 저걸 반납하고 받아가면 돼요. 음, 상민이 걸렸다고 상민이 놓쳐 뭐가 제일 좋은거지? 상민이 걸렸다고 상민이 아, 꺼 제일, 제일 좋은거는 이겁니다. 행운! 네. 저건 기분이 제일 아이 외로우신 분이 이게 음, 잘못된아저 아, 진짜 진짜라요. 번호를 불러주시면 기량 그러니까, 진행하겠습니 참고로 이거 오, 오, 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있습니다. 집중이 많이 안 가. 자 앱을 깔았고 오늘 참가자 전원에 음. 그 그게 있습니다. 추천하러 가서 각자번호 참... 알고 계시죠? 제가, 제가 불러드립니다. 고명해 네, 드립니다. 광고로 네, 봐야 돼. <웃음> <웃음> <자, 웃음> <돌렸습니다>. 네 돌렸습니다. 자 <웃음> 22번. 22번 고명해드리겠습니다. 성함 하영유. 아, 네? 5초 드리겠습니다. 4, 니까 이거는 g s m c 에서 협찬을 해주신 건 아니고 제가 리뷰를 받았던 제품인데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기 약고만원이 g s m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앞에 가서 한번 쫙 찍어 가지고 열어 보주 뒤에 거 전동분이죠. 자, 다음 펜꽂이. 자, 다음 본적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2번! 2번, 2번. 옥차돌링 어, 되시겠습니다 없다 없는데요 구제는 넘어갑니다 키키해야죠 아니 상품을 골라야되는데 차돌이 대신에 누가 골라줘야 될까요? 자 이럴때는 뭐?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전화 안받은다 그냥 말자. 이거 주면 안되겠습니까참하습니다 <웃음> <웃음> 잠깐. 잠깐만요 근데 저는 반납을 했기 때문에 또 걸리면은 아, 제가 갖고싶은 그래. 거하카치도안네고야 11번! 아 11번. 이거는 이거는 으악! 나다. 네. 오! <웃음> 차, 하나, 야, 오! 참! 2. 오! 오! 오! 오! 오! 가자. 아아 자, 바로 로니다 자, 13번! 아 13번! 아 13번! 아 그래. 역시! 오! 만나. 아 여기 한 번, 여기.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자, 오라이트 잘맞감사하다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갑다감사합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이 다시 라이트 찍어 가시고요. 거 가지고 요 어. 아, 이안 아, 저는 모자라겠습니다. 네, 모자라겠습니다. 아, 구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분. 18번 18번. 18번. 18번! 어 대우! 오! 오! 오! 오! 오! 아유뭐 가져갈 것인가? 야 1포인트 들고 네요이 아, 사람인가 지금 2 4만원짜리 그리고 2자 바로 빨리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19번! 아 19번! 만기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라이트가 돼야 돼 저기 한번 붙여주고 가시죠 라이트! 라이트!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자, 갑니다 14번. 14번! 나는지그 <목소리>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어 <목소리>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넣겠습니다. 어지 네. 아, <목소리> <목소리> 자, 다음. 음. 번 6번. 6번! 강동규. 어, 동규. 뭐 올라가지? 이3 4. 오라 <목소리> 아. 대대인배 아 대인배. 대인배. 자, 바로 갈게요. 23번. 23번. 빈자석. 전철호! 예? 5, 4, 스토라이크, 스토라이크. 3, 2저 앞에 한번 비춰주고 가시면 됩니다. 오대전팀이거 이거는 전동건인데, 전동 핸드건인데 10번! 없을 겁니다. 10번, 10 어, 10 10번 비어있습니다요 24번! 24번은 비어있습니다. 이쪽. 16번! 16번! 난 거? 저승이! <웃음> <웃음> 넘넘넘 가져가라요 넘넘넘! 오 4! 이거 잡았잖아! 아니 아니, 손이 미끌어 손이 미끌렸어! 내가 이거 보이트보네오라이트오라이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아니이 왜, 뭔데?